건물과 아무 관계없는 이미지 사진입니다. 건물이 궁금하신 분이나 이미지가 궁금하신 분은 별도로 전화를 주시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건물주 분께서 건물 사진이나 여러가지 동영상을 촬영하시면 세입자 보호가 안된다는 관계로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부만 약간 촬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3층 통로입니다 비싼 계단입니다 관리가 아주 잘된것 같습니다 승강기입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상세 페이지입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입니다. 대지 면적은 543.4제곱미터 162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 준주거 지역입니다. 도로는 전면은 25m 왕복 4차선, 후면은 8m 왕복 2차선, 건물 면적은 999제곱미터 302평입니다. 주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지붕은 철근콘크리트 지붕입니다. 주차대수는 5대입니다. 승강기는 한대 있습니다. 계단은 양쪽으로 두개가 있습니다. 화장실은 층별로 남녀화장실이 있습니다. 1층 출입문은 자동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층수는 3층입니다. 사용승일은 2015년 5월 11일입니다. 내진설계는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시승장에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1층면적은 372제곱미터 113평입니다. 1층보증금은 9천만원에 월 430만원입니다. 2층면적은 352제곱미터 117평입니다. 2층 보증금은 5천만원에 월세 250만원입니다. 3층 면적은 274제곱메다 83평입니다. 3층 보증금은 3천만원에 월 200만원입니다. 전체 보증금은 1억 7천만원에 월세는 880만원입니다. 부가세 관리비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방향은 주출입구 기준 동향입니다. 입주 가능일은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현재 대출금은 7억원이 있습니다 매매금액은 33억원입니다 수익률은 현재 3.4%입니다 인수 가능한 금액은 24억 3천만원입니다 매매가격은 33억원에서 보증금 1억 7천만원을 빼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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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일로9 5 등록번호 4202-1236 전화 010-248-70015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